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귀는 중이든 헤어진 상태든 상대방이 차단을 했다면 도대체 왜 차단을 했는지 알고 싶어지는데요 차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요 상대방을 차단할까 말까를 고민하신 분들 보다는요 상대방에게 차단을 당했거나 상대방이 나를 차단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도 꼭 한번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첫 번째는 요 숨기기 위한 차단인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는 차단의 종류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나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회피하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나와 상대방의 감정에서 나는 상대하고 이어져 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와 그럴 마음이 없을 때 그런데 내가 이걸 자꾸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때 내 상대방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 숨기기 위해서 자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차단이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추궁을 하거나 알아내고 싶을 때 내가 지금 의심되는 그 부분이 사실인 것에 근접했을 때그 상대방은 자신의 모습이 발각되는 게 두렵거나 또는 그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답이 없을 때그 사람은 요 그것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신경 쓰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 상황을 일단은 모면해야겠다는 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에라 모르겠다 같은 마음으로 차단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든지는 배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태고요 단지 내가 연락을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간혹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회피를 하기 위함이 아닌데 내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몰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숨기기 위함이다 하더라도요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지금 내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의 불편함을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으로 격한 반응으로 차단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숨기거나 안 보여주려는 부분들이 좋은 것은 아님에도 지금 내가 선을 넘은 그 선이 더 잘못된 거다 라고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동으로 자기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찾거나 나를 더 궁지로 모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요.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경우에 그리고 그게 단순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고요. 그와 나 사이에 암암리에 있다는 라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을 때 내 입장에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궁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대로 그 사람은 요 이것을 설명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된 상태라면 더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라 판단을 하니까 자기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우게 될 거고요 자기가 지금 새롭게 만나고 있는 누군가와 지금 나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지금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많이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은 알고 있지만 자기를 선택할 거라고 믿고 있는 상황일 때그 사람도 양쪽 사람에 대한 그런 기류를 느끼겠죠 그런데 한쪽은 이미 많이 망가진 것 같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쪽은 새롭게 선택한 사람이라면요 그 새롭게 선택한 사람에 집중하는 게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아닌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끌림을 갖게 되는 경우라면 역시 차단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을 등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선언적인 행동으로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나와의 관계는 무너져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두 마리 다 포기할 수는 없어서 한쪽에 일단 수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관계라고 설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면 나와의 관계를 차단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쪽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요구에 맞게 차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 없이 그냥 지금 이 모습만 봤을 때는 그 차단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 그 사람을 이해해 볼 몫은 내 몫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내 몫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 같아요 정작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요 이렇게 차단을 했던 내 상대방이 요 나중에 차단을 푼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요 차단을 했던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차단을 푼 상황을 확인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마음으로 일어나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사람 왜또 차단을 풀었을까요? 이걸 이해해보기 위해선 앞에 말씀드린 부분을 역순으로 거슬러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든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든 자기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차단인데요 그 해결 방법을 찾을 거라 위기 상황이 해결됐을 때 그때는 차단을 풀어서 일단은 배제했던 나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가져진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나를 그리워하는지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엮여있는 상태였다면요. 일시적으로 그 새롭게 만나는 사람의 감정을 충만하게 채워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심을 충분하게 해소시켜줬다는 생각이 들때 그래서 두 사람 관계가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또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욕심을 한번 내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차단을 풀 수도 있겠죠 또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 보려고 나라는 사람을 단절을 했는데 막상 그 새로 만나는 사람도요 나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해 봤던 마음이 들어갔다면요 그두 사람 사이에서도 분명히 심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또 끊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면 그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으니 이제 나라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니까 그런 상태 확인을 위해서 차단을 풀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봤는데 나라는 사람에게 정말로 반성을 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싶어서 그런데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실 건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어떤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잘라내는 내 선택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차단을 하는 심리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은 모든 차단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심리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라 접근을 해보자는 거지 꼭 그렇게 상대를 몰아가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그냥 불편해서예요 이 불편하다는 것은 요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걸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두 번째 불편해서 차단하는 이유가요 생각보다 많은 연인들이 서로 좋아하고 감정이 남아 있음에도 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사실 단순히 불편해서 라는 감정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함에도 첫 번째 경우인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라고 잘못 적용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라걸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접근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접근을 하면서 또 나는 그런 뜻이 분명 아니었는데도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이나 접근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기 혼자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선택을 해보고 싶은데 혹은 자기도 어떤 나름의 의혹과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혼란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가 자꾸 그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거나 내 입장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언겁결에 화해를 하거나 그렇게 다시 사귀어 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는 사실 위로가 필요하거나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그 사람에게 어떤 설명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오해를 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나한테 잘 표현해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감정이 조금은 냉소적이거나 피하려거나 이제 식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어떤 말을 원하는지 알고도 있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주자니 자기가 그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도 같고요 또 그렇게 안 해주자니 내가 계속 답을 요구하고만 있어서 그 답을 들어야만 이것이 끝날 것 같다는 판단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나를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감정까지는 아닌데 자기 마음이 좀 편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배려를 못 해주다 보니까 자기 나름은 이렇게 대화를 해봐야 자기 감정이 나를 더 미워하게 될것 같고 자기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차단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흔들리거나 헷갈리는 마음이 들때 이럴 때는 그렇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생각되는 게잘안 되고 있어서 힘든데요 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만 고수하거나 자기 입장에 대한 배려를 바라는 대화를 시도해오면 오히려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내 상대방에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줄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의 무게에 취해 부정적인 추를 하나씩 더 얹어주게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자꾸 무거워지는 마음이 되면요 자기는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아무런 배려를 안 해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또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배려를 안 할래 라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려고 했던 사람이 내행동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면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차단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예요. 결국 불편해진다는 라건 너란 사람에게 좋은 마음이 있느냐, 싫은 마음이 있느냐의 구분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편안함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니까 근데 너는 오직 네가 생각하는 갈 거냐 말 거냐, 식었냐 안 식었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 내 마음이 편안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자꾸 추궁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더 불편함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차단하는 행동을 하게 내가 만드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차단을 하는 심리들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차단을 하는 심리가 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나도 어떤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그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요 다만 내가 그 대화를 어떻게든 이어가 보고 싶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지금 그 대화를 안 하고 싶은 사람이냐에 따른 관점에 따라서 이 생각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억울해지기도 하시는 거겠죠 영상 앞부분에서 상대방이 나를 차단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내가 상대방을 차단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보다 상대방이 지금 나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내 상대방이 나를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라면요 그 심리가 뭔지는 거꾸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차단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잘 해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사람이 차단을 한 심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어쩌면 내가 궁금한 건그 사람이 나와 끝인가요 아닌가요를 궁금하다 보니까 내가 알 수가 없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는 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행동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뭔가 나에게 알려오려고 하는 광고 전화들, 스팸 문자들 분명 그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힐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결국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단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보내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또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광고나 스팸 문자들을 차단할 때 분명히 또내 입으로 이야기도 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귀찮게 해아 필요도 없는데 왜 자꾸 불편하게 하지 진짜 짜증나 어쩌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요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 스스로 어필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나는 되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해오는 그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니까요 상대방이 차단을 하는 심리를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